늘 참나랑 함께 한다고 해서 참나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나만 보고 어떻게 살아요? 참나랑 내가 함께 하는지는요. 몰라, 괜찮아, 하신 다음에 참나가 또렷이 알아차리는 자가 내 안에 있지, 나의 존재감이 있지,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그 존재감을 요이 마음, 에고의 마음 중에 이 타오르는 양심의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초연하신가요 지금 정신 차리고 계신가요? 그럼 참나, 참나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남을... 어떤 계산 없이 남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예, 계산 없이. 참나를 느끼고 계신가요? 참나랑 접속하신가요? 예. 네 꺼, 내꺼안 따지고 정의를 구현하려는 마음이 충만하신가요? 예.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 참나랑 접속하신 거예요. 예. 아공, 곡공, 구공, 선과 악, 자명, 찜찜 느낌이 선명하신가요? 참나랑 접속하신 거예요. 양심이 지치지 않나요? 양심이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지금? 참나랑 접속하신 거요 에고는 힘들어 하는데 진실이라 진리라서 흔쾌히 오케이 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셨나요? 그럼 참나랑 접속하십시오. 이렇게 하루 종일 참나랑 내가 접속했다는 거를 이 에고의 마음 중에 깨어 있는 에고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참나랑 하루 종일 참나랑 만나야 확철되어다 하니까 참나만 잡으려고 하니까 일상사를 제대로 살 수가 있나요? 근데 이, 저희 공부법은 원래 뭐죠? 원불교 무시선이라는 거, 있죠? 선비들이 하던 예, 정신 수련도요. 다일 없을 때는 참나만 보고 있다가일 생기면 양심을 잘 길러가지고 정의를 구현하랍니다. 양심의 임금, 임금, 양심이 임금이죠. 임금의 말을 잘 듣는 신하들을 양심 세력들을 배양해서 욕심을 제압하라, 비양심을 타도하라.